이제 집 왔어요 10시 53분 아까 7시쯤부터 시작을 했는데 거의 4시간을 리허설을 했습니다 우와 뭔가가 더 생겼어요 <웃음> 엄마가 더 사다 담나봐 이거 티비는 원래 밑층에 있었던 건데 밑층에서 쓰는 것보다 여기서 쓰는 게더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내려온 거고요 뭔가가 더 정리가 <웃음> 되고 생긴 거 같은데? 저는 박스 탭을 시켜가지고 얘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코드 전선을 딱 정리해줘서 엄청 깔끔하더라고요. 집에서 쓰고 있었는데 하나 더 샀어요. 여기서도 쓰려고. 이제 에어컨 선이랑 이런 선들을 정리해가지고 꽂아야 됩니다. 일을 너무 많이 하다보니까 뭔가 아, 지압도 되고 이런 슬리퍼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또 제가 또 건강한 건강 챙기잖아요 지압 슬리퍼도 샀습니다 저는 선생님까불 키높이 지압 슬리퍼 응괜찮군요 음, 미용실 향기가 벌써. 어요촉 헤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염색 진행하시려고요? 네. 레드가 좀잘 맞거든요. <웃음> 레드 와인이나 레드 브라운, 그런 쪽. 음. 바이올렛 계열 있고 레드 계열 있고 오렌지. 근데 오렌지 보다는 바이올렛이나 레드가 조금 더잘어울리실는것 같기는 해요. 레드 쪽으로 해서 진행해드릴까요? 네. 지금 머리가 다 색깔이 빠지고 이렇게 소리가 나 가지고 약간 숱도 쳐야 될것 같아요. 너무 이게 배경이, 예 쁘네요. 것 같아요. 맨날 이렇게 있으면 에일리언 같아. <웃음> 귀여운 아프리카. 오나이 어, 그릇 탐난다. 그릇이 너무 귀엽다. 연유인가? 귀여워. 마셨습니다. 손 마사지 받았더니 졸려요. 이번에도 레드 와인으로 저랑 요 컬러가 제일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머리가 너무 가벼워져서 너무 좋다. 역시 수스트를 사야 돼, 진짜. 멋있다, 만지. 아니야. 야, 멋있어. 난 남양주에 뭐 묻어놨는 줄 아야 <웃음> 좋지 이거 있어 우와 촬영용 거치대라니 여기서 그러면 샐러드를 먹고 카페를 남양주로 갈까? 그래, 그래? 그래? 나뭐 아, 파스타 내가. 먹게 되면은 하나 아뭐 그럴 수 있는 거지 나 응. 어제도 많이 먹고 그저께도 많이 먹었어. 맨날 다이어트를 해야 된다고 하지만 내일 운동하면 되니까 <웃음> 원래 먹으려고 운동하는 거아난 운동 안 하지만. 오 하루에 한끼 정도는 그렇게 먹어줘도 되지 어? 뭔가 닭가슴살 빼고 당연하지 <웃음> 연어 좋아해? 응 연어 샐러드 먹을까? 그래 맛있게 멋지 먹고 있자. 귀엽다. 나이 귀여운디? 해쳐. 헤쳐. 응, 해쳐야 될것 같아. 맛있겠다. 음. 음. 맛있겠다. 아 음. 음. 맛있가1 0안될것 같아. 그리어그리어 음. 너무 좋다. 평일 드라이브를 가는구나. 와, 맛있겠다. 홍콩 와플도 맛있겠다. 우와, 아늑하다. 여기도. 여기도 좋다. 우와. 우와. 너무 좋다. 있네. 우와 너무 잘만들어놨다 여기. 뭐야. 우와 우 뚫렸어 눈물 날것 같아. 바로 올려 <웃음> 아, 여기. 여기. 너무 좋은데? 얼트 그냥... 곱수... 불그릭... 음, 맛있겠다. 음, 음, 아 아. 올드아를 시켰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직은 젊은 걸로. 어떻게 잘라? 몰라. 나 처음 먹어봐, 홍콩 앞플 벌려서? 응? 따로? 벌려서라고? 아니, 이거를 이렇게 자르면 은 이렇게. 어? 아, 그러네? 있네요. 타코야키 같은데? 먹어봤어 되게 안 특이하게 안 생겼다. 생겼다. 나도 안 먹어봤어. 이 비주얼을 위해서는 되게 크게 크게 큼지막하게 썰려 있어야 되는데 먹기가 너무 힘들어. 음. 맛있어 풀면 붙여 먹으면 맛있어. 음. 맛있네. 야. 음. 이거 맛있어. 플로리스. 흘러리스. 플로리스보다 맛있는 것 같아. 아 이럴 수가. 음 경치 너무 좋다. 우리 마지막 양심. <웃음> 마지막 양심이야? 응. 저도 오픈카를 타고 달리며 불꽃놀이를 보며 예쁘다 하고 싶네요. 춥다고요. <웃음> 옆에 남주역을 태우고 없다고요. <웃음> 비어 달리야. 허피러 어, 여기 은응 해봤는데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오늘은 여기 와가지고 아래 장판을 새로 깔아서 다시 가구 재배치를 해야 합니다 드디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감고 잠깐 허기를 달래면서 이걸 조금 착용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빼고서 화장을 해야 될 때가 됐는데요. 아니 저번에 리허설 때 보니까 제가 너무 빵떡한 거예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고자 다짐을 했었는데 원래는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결국 다이어트는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냥 화장이라도 조금 쉐딩을 강하게 하고 가려고요. 메이크업 보여드리는 것도 지루하실 수가 있으니까 저는 준비를 다 끝내고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할게요. 자, 곳에 어두워졌고요. 지금 시간이 곧 6시기 때문에 저는 나가야 합니다. 이게 사실 입술을 이렇게 쨍하게 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쨍해졌어요. 음, 너무 쨍한데? 안 닦이네요. 가가지고 수정을 볼수 있으면 보는 건데, 아, 안 닦이는데? 아, 너무 착색이 좋은 걸 써가지고. 약간 그냥 차분한 느낌으로 가고 싶었는데, 아. My mistake. 얘로 커버가 되려나? <웃음> 입술을 약간 죽일래요. 죽이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아. 뭔가 리허설 하고서 수, 수정을 또 봐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가져갈게요. 오늘 롱부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롱부츠 하나랑, 여기에다가 또 부츠를 하나 챙겨가지고 갑니다. 일하고 올게요. 현대맥화점 6층. 여기에서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7시에 사전 리허설이 있는데 40분입니다, 지금.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줄을 요거를 빌려주셔서 요거를 신고서 진행을 하다가 제 걸로 갈아 신을 거예요, 중간에. 지금 이렇게 예쁘게 아니, 고계십니다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네. 아니, 아 네. 네. 아아 열일이 이거 얇은 패딩 절대 아니에요 얇은 패딩이 지금 4 9세가 진짜... 고생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네, 수고 많으셨어요 네. 와 진짜 대박이네. 대박 하하하. 진짜 장난 아닌데? <웃음> 진짜. <웃음> 아 뿌듯하다 진짜 아 너무 아니, 재밌었어요 진짜 너무, 제... 어, 너무 잘해가지고 아, 너무 응. 시간 <웃음> 가는 지 몰랐어요 어. 네 안녕히 계세요 타이 언니 연애인 참견 보면 안 될까? 언니 어차피 보고 있지도 않잖아 나는 어. 힘든 여정을 끝내고 응. 이걸 먹도록 할게요 배가 먹고 발을 너무 많이 뜯고 연장보자안 되겠어 들어가서 혼자 먹어야겠어 저는 드라마를 보면서 조금 즐기겠습니다, 이 야식 타임을. 아무도 나랑 같이 안 먹어줄 줄이야. 음. 저 사실 이번에첫 라이브인데 엄청 긴장을 했는데 실제로 라이브 방송 들어가니까 재밌더라고요, 댓글 읽고 이런 게. 그래서 텐션이 한층 막 한껏 끌어올려진 것 같은데 막 지금 구독자분들도 DM으로 캡처해서 보내주시고 오늘 아주 재밌었다고 합니다. 저 아무래도 라이브 체질인가봐요. 그래서 오늘 총 4개의 브랜드가 진행을 했는데 제가 맡은 브랜드가 매출 1위래요. 역시. 오늘 되게 반응도 엄청 좋았다고 해가지고 다행이에요 진짜 떨렸거든요. 근데 잘한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도 좀 잘한 것 같아요. 아주 뿌듯한 마음으로 드라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진짜 힘들었는데 재밌긴 했다. 머리 고 밥도 옮기 먹었는데 배고파요. 배고프니까 무사할 밀크티, 아이스크림. 뭐어어어 <놀람> 어? 어, 엔진은 못 써. 어 안 아, 맞아요? 어, 아, 아, 저기 그쪽이 아니라고, 나오라고. 전주아니는데 여기 지나가 이렇게 열릴 수가 있거든? 바보야 바보 심지어 이것도 잘못 입을 수 있어 아 뭐야 그냥 나한테 시키지 이건 맞나 본데? 아, 아니고? 이상하잖아 나와 아 기다려 봐 이거 한 음. 번만 알겠지? 이리 와봐 이게 맞다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웃음> 이게 맞다고? <웃음> 비켜 나의 큰 그림이 있을 거라 믿어 내가 이걸 안 끼운 이유는 내가 이미 이게 글렀다는 걸 깨달은 거지 You know w a t 조립 못한 것도 있는데, 요거는 다 했고요. 이렇게 있어서. 아래다가, 가방 넣고, 비품 넣고. 나의 뷰티존. 신발 신어야겠다 에휴, 내일 와서 해야지. 공무하게 될 줄이야. 너무 많아서 제니라 원래 야 되는 일시 g i 맥주, g i 맥주. 남겼잖아. 나 먹을 건 많아. 나만 똥돼지 되겠지. 엄마 이화를 안 봤단 말이야. 이거 저번 쪼끄잖아. 이번에좀 재미없었어. 진짜 진짜. 너무 진지했어. 응. 내가 산호조리한보여준니까 그게 아, 진짜 그래니까? 아니, 뭐, 꼴다니까, 이제. 응. 아, 어, 어깨 아퍼. 어버렸 아, 그럼 내가 부터 제거하자 했냐 안 했냐, 어? 아, 이랬다가 우리 회사 막... 아, 아, 아, <웃음> 저가게싹조아을완료했가는거아니다아써요거거아무말는데아니니다 이 데스크 위에도 사무용품 정리하고 여기도 정리하고 여기도 다 수납을 해가지고 좀 깔끔하게 만들려고 이렇게 했고요. 아직 정수기도 없는 슬픈 교실이지만 빨리 정리를 마무리하고 친한 친구들도 부르고 해야겠습니다. 이 거울은 너무 예쁜데 여기에 들어가기엔 너무 큰 존재감이에요. 집에 가져가야겠어. 내일도 나와서 일을 해야 되지만 얘도 정리를 다 해야 되지만 일단 집에 가자 집에 가